뭐야? 들어오라고? 왜? 아 나가셨네 짜자자자자자 <목> 짜자 어? 오 뭐야? <웃음> 오목 찐다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세계에서는 오목천재? 뭐야 뭐야? 나왜 이렇게 잘해? 야 내가 이렇게 오목 잘했다고? 야 잠깐만 이제 슬슬 다른 방송 스트리머한테 시비걸러 갈 때가 있다 이제 여보세요? 어, 아아우님네 아유 오랜만이세요 저랑 좀 재밌는 거 한번 하실래요? 아 마비노 네네네 아 적당 오셔서 뭐 아시긴 아십니까? 아 걱정 마세요 이기는 거예요 아, 제가 이거. 뭐뭐할 뭐 건데요? 오목이요 <웃음> 저랑 한판에 <웃음> 백숨 내기해서 어때요 저 지금 200만 골드일 거예요저 지금 이렇게 하시게 습니까 어떻게? 아 그래요 합시다 아하하하 <웃음> 좋아 야 이길 수 있어 지금 이 상태라면 할수 있어 아 언니. 님아 언니 님 100만씩 두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200만 하나로 뭉쳐놔주세요 하하하하 <웃음> 안 꺼낼 까이승점 <웃음> 먼저 따면 끝나는 겁니다 잉. <웃음> <호잇>! <웃음> 자 침착 침착해 그냥 평소대로 어! 이겼다! <웃음> 이겼다! <웃음> 1대 0 이거 첫판 <웃음> 아! 아! 아 진짜 이거 사기에요, 사기! 들어와! 스피드전이다, 무조건 스피드전이다. 빠르게도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다. 어, 삼삼 되겠는데, 나 이거? 어, 삼삼! 아, 뭐야? 아, 아, 이런 게 어딨어! 아, 일단 두자, 아이, 진짜! 어, 뭔가 수상해, 뭔가 있어, 뭔가 지금 뭔가 비이안 좋아. 아, 뭐야? 어, 뭐해, 뭐해! 아! 아, 망했다. 아. 아, 놓을 자리가 없어! 삼삼, 삼삼, 삼삼. 삼삼 막아주고 아 졌다 아아 아좀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하시네요 다음방 갑시다 고우 그림이 좀 안좋아 아 그림이 안좋아 어 뭔가 인... 있... 아! 아! 아 졌다 아! 200만, 200만 하나로 뭉쳐주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뭐야? 들어오라고? 왜? 아, 나가셨네. 이백스 나중에 우편으로 달라고 부탁드릴. 아, 오늘 복귀하셨는데 오늘 또 접으시려고 큰 그림 그리셨구나. 네, 빨리 뽑아 오시고요. 네. 어, 없고요. 아, 이렇게 200 그냥 보네 오목으로 아 불쌍했다 5만원인데 투자? 10수? 본다 오 200만 수표 줬어 너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쌍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콜 어, 콜하자 아 뭐야 뭣도 뭐 여기 아 미친 아 졌다 아 졌다